인사공은 해석이 중요하다고. 이렇게 미드가 딱 나와주면 앞으로 되겠죠. 어디에 뭐가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어요. 이럴 때는 수동이잖아요. 수동이니까 이때는 뭐가 된채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지구의 인구가 기대 되어진 채 맞지? 지구의 지 인구가 기대 되어진 채뭐할 것으로 95%로 생할 것으로 50년 안에 됐니? 그래서 GM 유전자 변형 기술이죠 GM, GM, 어? 어, Genetic 어, Modifier 어, Technology GM 기술 유전자 변형 기술이 희망을 주고 있다 사람들에게,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연구가 더, 더 되잖아요 60억? 100억? 100억? 기본적으로 너무 쉽습니다. 인도하고 중국만 합쳐도 이제 곧한 30,500억이죠. <웃음> 자, 두 번째 거예요. 오히려 IG 아, n 나왔습니다. 이건 능등이죠. 목적의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. 해석해요 해석. 그러면 더하는 엄마들이 집 밖에서 지금 근무하는 채, 근무해서 이러면 돼요. 그죠 어. 뭐 사실은 뭐 많지 머마. 뭐많이이원인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엄마들이 집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주절 들어가면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들어올려진다 사실은 이제 방치된다는 뜻이고요 이 밴드풀 댄스는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?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활하는 거죠 자활하도록 방치되어진다 더욱더 많이 그리고 어떻게 되진다? 차단한다. 더 적은 감시를 받으면서요. 됐니 어, 과거보다 어 이거 나왔으니까 같이 걸리는 거야. 비교급 땐. 짝꿍이야. 얘네들은. 비교급 땐, 비교급 땐. 이렇게. 어, 소.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들이야. 짝꿍. 어, 이건 돼?